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 여기 갑버닝썬을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폭주형제레츠고 만화보다 먼저 세대에 달려라 부메랑으로 나왔던 그 만화 속의 키트죠 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만화에 나왔던 키트들을 사실 좋아하진 않았어요 작업을 해본 것도 슈팅프라우더 스타 하나밖에 없고요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손이 갔냐면은 이름이 버닝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불꽃 무늬를 요 부분에 불꽃 무늬를 좀 집어 넣어주면 어떨까. 카울 이 사출 몰드를 딱 봤는데 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몰드 형태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 가리고 자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리프로 일단 바디 밑색을 칠해왔어요. 음, 여기 날개 부분은 건조 중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은색 부분을 남겨야 되니까, 일단 설정샷대로 여기 동그란 부분. 아, 이거 진짜 마스킹 굉장히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도전은 해볼게요. 하다가 안 되면 스티커로 떼울게요. 네. 어, 마스킹 해봤는데 어, 이거 거의 99% 망할 거예요. 이미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면서 엄청나게 지금 기스가 났거든요. 와 이렇게 굴곡이 크고 깊고 너무 힘든 공간이에요. 아뭐 크게는 기대를 안 해요. 사실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네 얘는 빨리 경기장에서 기스를 내버려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라인을 잡아서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일단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필요한 부분만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 노란색 까지 지금 칠해 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간과한게 있어요 오늘이 하필 수능이네요 <웃음> 아시다시피 수능일은 어, 굉장히 춥잖아요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지금 야외 온도가 1.8도 어, 이한거 같더라고요 어쩐지 도료가 안착이 안되는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번 두껍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여기 모서리 부분에 도료가 결국에 안착이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야외 도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면 안 되겠죠 <웃음> 네 어떻게든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대충대충 그냥 적당한 퀄리티의 합의를 보면서 계속 완성을 해볼게요 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그 위에다가 주황색 칠해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한번더 올려서 불꽃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줄 거예요 여기도 마스킹 조금만 하고 빨간색으로 넘어갈게요 거에다가 빨간색까지 다시 올려서 왔습니다. 여기 주황색을 멀쩡하게 보호하고 있는 뭐 마스킹 테이프만 궁금한데 한번 뜯어볼게요. 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살려놨고요. 요거는 어, 옛날에 피부왕 톰키 생각나는 뭐풀꽃슈 네, 전혀 연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앞부분을 이제 다 이제 다시 덮어서 나머지 이, 이 몸체 부분은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네, 검정색으로 칠해서 마무리를 해서 왔습니다. 원래 검메탈 뿌리려고 했는데 어, 뿌리다가 덮어버렸어요. 색깔 내기가 여기 붉은 계열이 지나가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대비감을 더 살리기에는 검정색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검정색 가져왔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오늘 도색할 건 일단 다 입혀 봤으니까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이제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완전히 번져서 엉망진창으로 나왔거든요 역시 이번에 갓버닝썬은 몰드 깊이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였던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의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건 거의 복구가 안될것 같거든요 기본 스티커의 창문이 바로 평강필름처럼 변해버렸죠? 아 이거 평강필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얘를 네. 기본 스티커 위에 평강필름 붙여서 다시 붙였는데도 어, 효과 좋네요 네. 간사광이 어, 초록색 빨간색 같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야 평강필름 붙인 참 멋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강렬하게 빨간, 노랑, 검정의 대비 속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보이는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아, 내가 지금 도색이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안들 정도로 최악의 마감인데 얘는 중간까지는 잘 와준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제가 갓버닝선에서그버닝선의 이미지를 앞부분에 표현을 하고 싶어서 차 이름을 리얼 버닝선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네, 진짜 버닝선의 이름에 걸맞게 불꽃이 리얼하게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리얼 버닝선이라고 숟가락만 얹은거죠 원래 이름 잘 지어놓은거에 네. 어쨌든 이제 라벨을 붙여볼게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 무늬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이제 빨강 노랑으로 이끝 날개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요 여기 평광필름 아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특히 이렇게 빛날 때 네. 그리고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예상대로 많이 번졌지만 역시 화려한 레벨링에는 시선을 빼앗겨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유광 마감을 하고, 이제 완성 사진 촬영해 볼게요.